üstü hal ilan etme kararı aldı. Evet, evet, evet. Kaz altında dört g ü n d ü r dört g ü n d ü r Allah'ım Allah'ım. Söylüyorlar, kimse gelmiyor. Tamam hocam biz burada felaket bir şekilde yaşıyoruz, evimiz burada belli. İktidar bu, bu kararıyla bir suç işledi.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재난 소식. 참사 발생 직후 PD수첩 긴급취재팀은 트르키에로 향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는 길.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엔 재난지역을 벗어나려는 피난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르키의 남부 하타이 지역에 들어서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고 붕괴되지 않은 건물들 역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도로 옆으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자 소식 대신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비보가 쏟아지는 상황. 오전에만 시신 7구가 발견된 건물 붕괴 현장. 1,100여 개의 병상을 둔 대형 병원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단의 더미 속에서 또한 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내 가족이 아니란 안도감도 잠시 이대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하프달러에 하루니다 일단 먼 도움이 안 왔어요. 도이 도움이 안왔으 도움이 왔으면, 도움이 안왔으 도움이 왔으면, 도움이 안 왔으면, 도이 왔으면, 도움이 안 왔으면, 도이 왔으면, 도움 도움이 왔으면, 도움이 안 왔으면, 도이이이이이이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9시간 뒤 이번엔 카르라만 마라세 지역에 7.5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6천 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아, 여기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문서 지금 차밑으로다 깔려 있고. 지진이 발생한 건.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17분경. 라 아, 6층짜리 건물은 일부만 남기고 산산 조각이 났고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층 bir <놀람> yani. 발생 7일째 한1이이 건물이 괴 현장 앞이이에사이들이 몰려 이이이이 있습니다. 이이이드이이이이드이이이이드이있습 Kader bak a f a t t a n herkesten abiler burada. Ne evet. neyse söyle şimdi. Evet. Ee, be, benim oğlum telefonu aramış amcamın telefon açırmış. Ali demiş. Ali demiş. Ne zaman aradı? ş i ş l i 10 dakika olmadı. İsmi ne abla? Şerif. Şerif. Nerede kalıyor? Burada. Şerif <gülüyor> kaçıncı katta? 1. Katta, katta, katta, katta. Abla Şerif kaç yaşında? 5 2 5 3세나. 잔해 속에서 생사 확인이 안 됐던 동생의 기척이 확인됐습니다. 1층에 살고 있었던 동생은 건물이 주저앉으며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 알드란은 쏠리얼.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인명 구조견과 첨단 장비를 갖춘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생존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생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견과 구호대가 건물로 진입합니다. 찾은 것 같아요. 리 생존자의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놓칠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침묵을 이어갑니다. 가족들도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봅니다. 수색경과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생존자의 반응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나 뭐 가까이 있으면 확실한 반응 나올 텐데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는 느낌. 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좀 멀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게. 명확히 내가 찾아서 지야될 정도의 그그 명확한 은아니 명확한 냄새 안들리좀더 가까이 가려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미 약해져 있는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크랙이, 네. 층층마다 크랙이 다 지금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밑에서 작업을 잘못하다가 축을 싹 건드려버리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 위험성이 네. 너무 심해서 뭐 생존 가능성이 네. 보인다 하면 네. 어, 밑에서 저희가 작업의 네. 어, 네. 용이성을 네. 위해서 뭐 고압제를 설치한다든지 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지금 생일자가 기청이나 보이지는 게 느껴지지는 네. 않습니 아, 예, 저희가 지금 구멍을 뚫고 사팀에서 뚫어서 네. 저희가 레스킹 카메라로 네. 확인했는데 네. 그냥 실종자 그러니까 반응도 네. 네. 없고 보이지도 네. 않고 네.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키의 아, 네. 아, 네. 네. 재난관리국과의 논의 끝에 결국 작업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환 소식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작업 중단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Hanımını çıkarttılar. Kızı, kızı, kızı bak, kızı ç ı k ı r Burada kızı sağlam çıkmış. Kızı aynı Annesi, odadadır. Bak, bizzat. Baktılar. Kamerayla baktılar. Sesi s zaten denler. h e i ç sesi yok. Can b e l i r s i z bir durum yok. Yani inan Allah, herkes elinden g e l e n i n fazlasını yaptı. Bu bize Allah'tan gelen bir şey. Bugün benim baş... ı m Benim yok. Ben yok. Pulangnya, lu minta nih, ciumi dulur, p u l a n g 나 y a pulangnya, pulangnya, pulangnya, p u n g n y a p u l n g n 해 a p u l a n g a p u n g n y a p u l a n a u l n g a n g n y a p u l a p a l a n n y a p u l a n g n y l a n g n y y u n a l y u a l a a l n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트리키의 최남단 도시 안타키아.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 반쪽이 허물어져 내부가 훤히 드러난 아파트. 급박했던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안타키아시 건물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3m down. 3m down. b o l o n kolon. Kolon. a r 른 다섯의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지진은 처음이었습니다. 1층에 주저앉아버린 집. l a 할아버지는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기 kızım, kızımın birinin e v i d e gitti, oturduğu apartman, bir de fabrikaları gitti. Vallahi hanım psikolojisi bozuldu. Sabahleyin boş gereksizlatlar söyledi, bağırdı, çağırdı. Ben yatıştırdım, bir saat sonra yatıştı. 이번 지진으로. 리키에서만 26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는 건 각지에서 손을 내밀어 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k n d i i k a 영하의 날씨에 새찬 비까지 내리던 날. 여진의 공포와 추위에 떨며 밖을 떠돌던 부부는 지진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임시 대피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 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끝이 어딘지 알수 없는 두려움.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심장이 어떨지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PD첩 제작진이 직접 가본 지진 피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폐허로 변한 도시를 떠나지도 못한 채또 다른 지진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에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4만 6천여 명. 실종자는 아직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록적인 강진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트리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중심지로 향하던 중 외곽 도로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 인근 마을의 공동묘지. 지진으로 희생된 주민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번 추진 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고 여기도 이번 지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목소리> 지진 발생 8일째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시신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을엔 장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공동묘지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시신을 묻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늘어선 네 개의 무덤. 내파 아버지 씨. 세네지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가 가지. 한 가지. 한가도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가지. 한가모한 가지. 한지지지지지지 애그대 아니 그, 그니까? 아버지만 가족 아, 아버지 다 <있다> 여기가 가족이었대요. 같이 살던. 네. 할아버지는 친척들을 포함해 모두 27명의 가족을 이번 지진으로 잃었습니다. İlk d e f 아 yaşadım b i 아 e Ben e m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네, 맞습니다. 야가. 가지한테프 외곽에 위치한 삭자교지 마을. 부서지지 않은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웠던 마을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나사, 아, 4키시분 어떻게 이분이 여섯 분이 돌아가셨대요. 아, 이 네. 아. 분이 아다 아, 여섯 분이프랑이아들까지아 분이 여섯 분다이 이번 지진으로 마을 주민 3,900여 명 가운데 256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이 무너져 바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집 1층은 문이었답니다. 저기가. 네네. Alt kat a p ı l a r vardı. şurasda vardı. Tamamen ortadan gömüldü. Ortadan a l kat tamamen g ö m ü l n e bu taraf i r a k a d ı b u r a s tamamen bizi de ş u r d a n ç ı k a r d l a r Ben v kız kardeşimi de şuradan çıkardılar. 지진의 규모도 워낙 컸지만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집들이라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büyük his. Halıyı y e r d 속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씨 사망하셨 아버씨, a r d e ş i y e ğ n l r i hepsi f a t i Akraba o t a r a f t a r e i a o a e h r i 거의 모든 가족을 떠나보낸 할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앙의 가장 근접한 도시, 누르다이. 불과 23km 떨어져 있습니다. 강진으로 주택은 물론 도시 기반 시설이 대부분 붕괴됐고 교통과 통신도 모두 끊겼습니다. 지난 15일 누르다이 시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린 건물. 폐허가 된 이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호텔엔 100여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살아나온 사람은 5명뿐입니다. 생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들과 설렘을 안고 떠났던 여행은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Her şeyi böyle yirmi iki e, kişiden, e, yani 22 k i ş i çıkardım. Hani d ü ş ü n ü ben altı gündür hep gece gündüz çalıştığım için, y a n i bir s a a t y e falan uymuşum o da hani, e, bir saatlik uyku o da insanın gözünden geliyor o ceset, o. Bir annenin e, sarılması, bir çocuğun eee. sarılmasına i yani ̇ n ş a l l a h Allah bize yardım eder de o psikolojiyi atlatır. 그날 밤, 누르다이의 임시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은 모닥불을 피워 영화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임시대피소 한편에 자리한 붉은 천막.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센터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두주 넘게 이어지면서 피난민들의 건강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이가 열이 올라 찾아온 가족. 해줄 수 있는 건 응급처치와 간단한 약 처방뿐입니다. 가장 많은 건 외상 환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입은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덧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Haro ya aynı seyahat. Günde kaç kişi geliyor şu anda? Famili Sizden bu denizle zararlı güldürüyoruz. Bugün itibari y l e 110 h a s t a oldu. Ee, zaten bir tane hastane var. Bir tane hastane 110. var değil mi? Bir tane hastane var. O da zarar gördü. Zarar gördü. Çok büyük bir zarar gördü. Yani. Aktif değil. Stadyumda bir tane şu an e, Sahra Çadırlarımız var. Fatih İlkokulunda Sahra Çadırlar var. Bir de burada. Bu üçünden bütün hastalara, bütün ilçeye bakıyoruz. Bit, uyuz, ee, onun dışında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1,350만 명. 하지만 참사 규모에 비해 지원은 턱이이 부족합니다. 죠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 차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이스 e 일 r 가족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공터에서 천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웃음>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진이 계속 됐기 때문입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 매일 빨래를 합니다. 먹을 물도 부족해 빨래는 흙탕물로 합니다. 이 작은 천막 안에서 스무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살아남은 이들에게 위태로운 삶은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